블라디 왔습니다. 아 오우야 블라디 추다 블라디 추워 아니 여기쪽 북쪽이니까 이러면 어, 내 친구입니다. 아 <웃음> 야아 이쁘다 가장 가까운 유럽이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는 아로바트고 어. 예수발이 먹좋게 다듬어 오, 안에도 벌써 많아 빵이 약간 같은데뭐플라디버스토 또뭐 공원 그런 형, 형 느낌의 장소이고 오늘 좀 바람 안 불고 바, 바다가 좀 잔잔하네요. 조금 덜 춥네. 바람이 확실히 안 부니까 블라디보스토 <웃음> 비둘기 된 식사 시간 우와. 어마어마하네, 야, 이래 급식 먹네 지금. <웃음> 저 호텔에 들어가는 골목이거든요. 근데 뭐 이제 무서운 형아들이 <웃음> 손짓할 것 같은 그런. <웃음> 음. 아 여기는 술 파는 데나? 음. 에또 무서운 형아들이 나올 것 같아. <웃음> 오늘 제가 오늘 호텔입니다. 디지트라는 곳은요 어, 역사와 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네, 건물이 좀 오래돼 보이긴 한데 어.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여긴 거의 없어요, 건물들이 그래서 그걸 계단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아, 여기 보면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네. 자, 여러분 제 첫째 날은 햄버거에 맥주로 식사를 끝냈거든요 두번째 날은 러시아식 팬케이크 여기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한글로 메뉴가 다 이렇게 좀 나와있어요 저는 이 모든 모둠을 시켜볼 겁니다. 자 이틀째 해 혼밥 어, 여기 러시아 전통 팬케이크 전문점인데요. 어, 러시아식 팬케이크를 시켰는데 이거 뭐좀 세트로 다양하게 시켜봤어요. 이거 뭐 이제 날도 보이고 뭐 연어 그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한번 열어볼게 그리고 자스민차. 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, 약간 좀 감귤 주스랑 좀 비슷한 맛이 나요. 이인용인가봐요. 2인, 혼자 먹으니까. 혼자 먹으면 미인분이지 뭘. 음. 어, 부드럽다. 팬케이크 음. 어, 짭짜름하다 음. 어, 바다함이 좀 느껴지는데 상당히 짭짜름합니다 조금씩 드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오셔보실 분들. 조금 잘라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크게 먹으면 좀 짜네요 이 <웃음> 그 정도 크기로 좀 잘라 드세요 알은 아주 톡톡 터져요 또 재미가 있네 처음 먹어본 음식이라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음, 좀 먹다 익숙해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크림 소스하고 크림 치즈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살은 좀 연어 살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. 이것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네, 부드럽고 좀크리미한 맛은 있는데 찮 짜요 아물 많이 먹을 것같다 아까 알보다 이게 좀더 짜네 근데 맛은 괜찮은 것 같지? 부드럽고 어, 조금씩 조금씩 좀 드시는 거죠 추천합니다 혹시 오신 분들은? 차도 한잔 해볼게요 자스민 차입니다 아, 이거 좀, 약간 좀 달달한 그 팬케이크하고 차하고 좀 오이네. 음. 어우, 깊다, 이거. 아. 풍미가 막 깊은 이거보다 맛이 되게 깊어요. 음. 그러니 이게 안으로 쓱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. 깊은 그런 맛보다 혀 떼서 서에서 먹고 먹고 착턱 넘어갈 때 어. 그때 그 살짝 자극하는 맛이 좀 강한 것 같아. 아시아 음. 인형들 음. 음. 음. 기념품들 파는 가게 음. 음? 이건 뭐지? 음야 술병 어. 공예품 같은데, 수공예품? 음. <웃음> 뭐, 광고 그린 것 같은데, 어, 이 남자를 어딜 보고 있는 거야? 저 작업물을 보고 있는 거야? 아니면 다른, 아! 자, 여러분, 팬케이크를 먹었는데, 팬케이크만으로 조금 만족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, <웃음> 여기다 보니까 라면집이 또 하나 보이냐? <웃음> 라면 한그더 하고 갈까요? 음. 킹크랩 라면하고, 콜라 하나 시켰는데, 4그루블 <웃음> 거의 천루블인데 가격은 좀 있네요 네, 하나 약 2만원 정도? 음. 일단 음식 퀄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양은 조금 나오는데 캠크랩 음. 음, 살이 좀 들어갔고 음. 근 이게 2만원이면 저거 꼼새우도 알아들어갔네 되지? 생채소 응, 가지고 음, 생각보다 좀얼큰함 있어요. 음. 아, 좀 시원함도 좀 있고. 아. 생 쪽파하고 고추 들어간 게좀 많이 좀 작용을 하네요. 게살도. 아. 맛은 괜찮네요. 근데 우리 킹크랩이 원래 좀 비싸겠지만 근데 이 정도 양 들어가서 한 2만 원대면은 좀 비싼 감좀 있어요. 맛은 괜찮습니 근데 곰새우가 들어가는데 곰새우는 이따가 블라디포차가지고 제대로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. 그럼 그때 좀 다루, 다루도록 할게요. 인척 업체 없어도 아직 그런데. 아 고추가 아주 요좀더 오르나면서 국물 맛이 더 좋아지네 확실히 야나 근데 수영 없어지니까 얼굴 살이 더쪄 보인다 <웃음> <웃음> 와. 자 킹크레바 다리 <웃음> 맛은 확실히 있어. 어. 아우, 잘 먹었네요. 그럼 제가 가격이 조금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던 게 사실 우리나라는 그 라면을 한 2만 원대 되면 안 먹잖아요. <웃음> 좀 비싸, 비싸다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여기서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음. 어, 맛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그 라면을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되게 먹기에는 아, 조금 아깝긴 합니다 <웃음> 아, 어디까지야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. 오. 얼큰 개운한 라면 한 그릇 먹고 땀 흘리고 밖에 나오니까 이제 또 막 시원했다. 추워지네 또 추워지네. 하아 여러분들 자 2일차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연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